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어, 인간 세상에 어,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도 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라고 합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원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도가 나의 주인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 원은 나 자신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는 내 보좌에, 내 마음 보좌에, 왕자에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크고 작은 점들은 나의 삶에 굴곡진 삶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사람이라고 음,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안에 왕자에 나 자신에 앉아있고 미수 그리도는 나의 몸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영접하고서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시는 분은 간혹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어, 내몸 밖에 계신 예수 그룹 또는 나의 삶을 구경자이시고 나는 내 주인의 어, 왕자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을 삶을 휘둘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음, 인생의 밖에 서 계시고 이건 점은 어, 나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내 자신의 주관함으로 자주 혼란에 빠지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예수 그리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도가 스내 안에 음, 왕자에 앉아계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삶이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으며 늘 규칙하게 나의 삶은 평화롭게 유지가 됩니다. 내 왕자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앉아계시고 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또한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토를 통하여 나타내는 계획과 체험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게 되며 게 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안에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당신의 모든 죄인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음, 요한복음 3,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풍성한시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예, 나오겠습니다. 여기 주황색 것이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 주시고 저를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알고,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내 죄값을 담당하시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하면을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기도문을 따라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과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